손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어, 어, 예상했었던 그 그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한 7,000 불에서 반등 다시 주고 어쨌든 내일 양봉 만들면은 지금 일본 구름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얼떨결에, 얼떨결에 <웃음> 지금 얼떨결에 보면은 자 우리 이역 호전, 그 그러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그 뭐야 골든 크로스 그렇죠? 력역 호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캔들이 구름대 돌파했다 2역 호점 만들어졌고요 후행 스팬 가격 캔들 돌파 3역 호점 만들어졌어요 지금 일봉 상태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일봉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 음 여기 보시면은 어 기준선이 올라갔죠 어 이것도 좀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26 캔들의 중심값, 그러니까 일봉으로 치면 26일이잖아요. 그냥 거의 한달 동안의 심리선이라고 보면 돼요. 한달 동안, 거의 한달 동안 이어진 이 시장의 사람들의 심리선이 지금은 고개를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왜냐면 26 기간 동안의 추세의 중심인데, 음, 이때가 언제야? 내가 2월 25일, 2월, 5일, 2, 2월 14일 피크 찍고 2월 25일부터 하락세를 맞이하다가, 어, 그, 뭐야, 트러, BJ 트럼프, 그, 한마디, 발언에 의해서, 어, 엄청난 하락 빔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기준선이 계속 고개를 낮추고, 어, 계속 하락만 했었습니다. 하락만 하다가, 4월 7일, 어제죠? 어제부로 기준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뭐, 당연한 움직임이긴 하겠죠. 왜냐면은, 어, 캔들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요 고점, 고점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면서, 어, 기준선이 당연히 낮아지면서 하지만 최저점은 동일하면서 결국에는 음, 우리가 계속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이어졌었던 요, 요 캔들에 대한 그 상승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추세가 회복이 되면서 어, 시장 심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시장 심리가 살아났다 어, 시장 심리가 살아났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봉차트에서 우리가 기준선 돌파하면서 기준선 돌파하면서 추세가 꺾인 걸로 볼수 있고 그 추세의 중심이 돌파가 되는 거는 결국 시장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주봉에 대한 종가가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 차트에서는 보기 좀 애매했었는데 지금은 일봉에서 구름대도 돌파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준선이 고개를 들었다. 자, 기준선이 고개를 든 거는 추세 심리가 어, 그 단기 하방, 하락 추세에 대한 그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받쳐 올려는 모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중요한 거다. 매우 중요한 거고 어, 뭐 앞으로 지지를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그 구름대가 계속 평탄하게 이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7,150불, 우리 주봉 기준선 저항이었죠. 7,150불에 대한 지지를 이제 어, 조금 더 어,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 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예상했었던 그 6,600불까지 떨어지는 그 그림 있잖아요. 어, 그림. 어, 그 그림은 일단은. 어, 가능성은 조금은 희석된 걸로 어,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우리 어저께 봤었던 그 단기봉에서 S 파동 있잖아요 어, 요 그림에서 S자 파동 그려서 다시 가는 움직임 어, 요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자 지금은 7500불 저항이 나오고 그렇죠. 조금 더 가서 일단은 6600불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좀 파악을 했었는데 어 일단은 어제 우리가 봤었던 단기 S파동. 어, 요 그림, 이죠요 그림. 자, S자 모양 파동 나옵니다. 자, 상승파동 하나, 그리고 저항 먹고, 고점 꼴이라서 제외할게요. 그래서, 어. 고점 저항이 나와서 반등, 그리고 다시 조정 나와서, 어. 이점 지지 구간이 이제 그 이전 고점에서의 반등을 주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 모양으로 S자잖아요. 어. 그래서, S파동이 그려지면서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 S파동의 목표값은 이전 상승파동 그러니까 S자를 즉 S파동에 진입했었던 이전 상승파동만큼까지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7,800불을 목표값으로 잡을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S파동을 그리는 파동이 요게 어, 아니고 일단 은 하나의 요걸로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대략적인 목표값 7,800불로 어, 잡고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가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은 이 관점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에스파도 요 관점 이게 S, 일목에서 쓰는 S 파동 그 기존의 상승 파동이 어, 추세가 지속되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연장 있는 그러한 파동의 모습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그림대로 갈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요 요 움직임? 요 움직임은 일단은 음, 저에서 반등이 나온 관계로 일단은 저것의 해석 자체가 일단은 저거의 해석 해석 자체를 조금 그 철회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는 것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까지 맞았는데 음, 저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기에서 지금 6600까지 가는 움직임은 어, 급상승 후에 어, 오버슈팅 오버슈팅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변곡일이었어요 변국일 변곡기. 어, 시간론 변곡일이었기 때문에 어, 오버슈팅 나와서 급격하게 하락을 받은, 어, 하락 변곡을 맞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변곡을 반등해서 어,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시각을 조금 어,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비율대로, 그 시간 룸 비율대로 체크를 하면은, 유지점에서는, 유지점에서는, 유지점에서는, 어, 가격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변곡일이라고 합니다. 변곡. 어. 자, 변곡일에서는 추세에 추세 전환, 또는 추세 강화,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좀 가격 프라이 섹션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짜라는 거예요. 변곡일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자, 유지점. 9변곡일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재차락하는 하이 꼭지. 그렇죠 그리고 17변곡에서는, 어, 여기 이전에 우리가 그3 드라이 패턴에서, 그쵸? 3 드라이 패턴에 의해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기술적 반등자리 급격하게 반등을 줬던 이 반등이 17변국에서 일어났던 그 변국 반등이고 그 변국에 대한 반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었던 이유 변국을 어, 하락으로 맞이하지 않을까 왜냐면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가다가 천장 저항받고 저기서 변국 맞아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어, 일단은 음. 저 변곡에 의한 하락이 어느 정도 좀 7,000불에서 반등을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S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은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음, 요 변곡을 어, 오버시팅 이후에 하락에 대한 그 급격한 변곡 이게 아니고 어, 이때처럼 이때처럼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잘 마무리되어서 오늘 변곡을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변곡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조금 해석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 구름대 통과를 해서 오늘 양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800불까지 가는 목표값 뭐 여기까지 가더라도 7 5 0 0 다시 저항받고 또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7,000불에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 여기서는 구름대 지지도 있고 후행 스팬과 기준선 지지도 똑같이 7,000불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7,000불 지지를 상당히 강한 지지선으로 어, 기대를 할수 있는 이유 이렇게 봤고, 어, 기준선 올라온 것도 매우 좋은 움직임이다. 자, 이렇게 봤구요. 비트는 저 관점으로 보고, 비트코인은 어차피 어, 뭐몇 시간 동안 계속 말해봤자 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간략하게 어,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